주정부가 이 뉴저지 주민들을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할 시 보조금을 주기로 하였다. 음흠. 그런데 이게 이미 주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2000, 2020, 2021년 회계 연도에 이거가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너무 몰린 거야. 아.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멈췄어요. 주다가. 음. 그래서 멈추다가 뉴저지 정부가 어, 7월... 언제 붙터죠 7월 2일부터 다시 재개를 한 겁니다 이 음. 프로그램에. 그래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신청 하나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딜러하고 잘 얘기하고 딜러가 어, 신청을 어. 해주는 거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막그 누저지 정부에 가서 뭘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상담한, 그리고 본인 차를 구입한 딜러에게 부탁을 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어, 최대 5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각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일 마이 보조금이 이 주행 가는 거리가 1마일당 25달러가 지급이 된대요. 음. 그래서 최대 5천 달러까지 네. 정확하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일 당 25달러까지 지급이 된다는 거고, 네네. 이거는 아마 상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웹사이트도 저희가 자막으로 넣어드릴 텐데 여기는 신청하는 곳이 아니라 가서 이제 본인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가능한 전기차가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기 근데 거의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전에 들어서 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느 차종을 샀는지 타이칸 돼요? 어 타이칸 안 갔다. <웃음> 근데 현대, 기아, 뭐 테슬라 뭐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의 모든 음. 회사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고 자동차 딜러가 할수 있다는 거. 오. 자격은 뉴저지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되고요. 당연히 뉴욕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뉴저지예 네. 죄송해요. 뉴저지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5만 5천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뉴저지에서 구입 또는 리스 다 헉. 가능합니다 할까 5만 5천 넘는데요 <웃음> 안되겠다. 안되겠네요. 어, 안되겠다. 네. 아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오, 확인하셔야 그러니까 저, 제가 봤을 때 테슬라도 다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모든 차종이. 아, 아 그게 5만 5천 달러가 아 넘어서 그렇구나. 그고 그러니까 그 이하짜리 차종 두개 정도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이 됐다. 그럼 이미 근데 구입하신 분들도 그 딜러한테 가서 부탁을 하시면 이게 신청이 돼요. 오 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딜러와 상의하신 다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말합니다. 최대 5,000달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받아야죠. 음. 네.